1994년 5월의 일이었다. 뉴저지 후암선언으로 정보부 출신 고위관리 B씨가 찾아왔다. 그는 장인을 위한 구명 시식을 신청했다. 그의 장인은 황해도 신천의 거상이었지만 북한 정부에 비협조적이었고 사위까지 월남하는 바람에 반동가족으로 몰려 수감되었다가 국군이 북진해오자 북한군에 의해 학살을 당하고 말았다. 나는 구명시식을 준비하며 함께 학살당한 영가들을 위해 수저 서른 두 벌을 더 준비하라고 일렀다. 그는 정보부 관리 출신답게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며 물었다. 장현로님께서 돌아가신 장수를 꼭 알고 싶습니다. 마침내 구명 시식이 시작되자 장인영가가 나타났다. 내가 죽은 장소를 알려주마. 나는 항해도 구월산가 신천읍의 중간 지점에 있는 석당리 내가 다리 밑에서 사과 꽃게로 맞아 죽었다. 내가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한 장인영가의 말을 전하자 그는 비로소. 의심을 풀고 내 말을 믿기 시작했다. 구명시식에는 장인 연가와 함께 학살당한 연가들 외에도 B씨와의 인연으로 남산의 돈까스라 불리던 K씨 연가도 찾아왔다. K씨 연가는 B씨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고 하였지만 B씨는 한사코 그 말을 듣기를 거부했다. 당시 정부는 극비리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다. B씨도 큰 기대를 품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남북 양김의 회담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만납니다. B씨는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구명시식에 나타난 장인영가의 존재는 믿어도 남북 정상회담이 불발될 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두달 뒤인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소식이 호외로 뿌려졌다. 다시 만난 B씨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굳이 묻지 않았다. 그저... 구명시식 때 KC 영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짐작만 할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2011년 9월, 재미언론가 A씨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는 부친 차이력 경무관의 일대기를 저술하고 있었다. 그가 아나키스트 출신으로 중국 팔로군에서 활동하였던 부친의 이력을 묻는 순간, 갑자기 눈앞에 김정일이 붉은 천 위에 반드시 누워있는 모습이 염사되었다. 나도 모르게 금년 안에 김정일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여러 차례 건강악화설이 돌았지만 2011년 무렵에는 언론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공개하였기에 A씨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요즘 얼굴이 더 좋아 보이던데요? 올해 안에 출을것 같진 않습니다. 12월 초, 다시 만난 A씨는 나를 놀리듯 물었다. 법사님,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김정일은 살아있습니다. 2011년 음력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물론 김정일은 건재해 보였지만, 내 눈에 그의 영은 이미 뜬지 오래였다. 한마디로 산 송장이 걸어다니는 형국이었다. 나는 A씨 외에도 북한을 연구하는 모 기관의 L씨에게도 12월 말에 김정일 위원장은 서거합니다. 라고 공언하였다.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던 L씨도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아직까지 김정일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십 d 월 말은 좀 빠른 거 아닌가요? 라고 반박하였지만 며칠 후 12월 19일 엘씨는 북한의 김정일 서거 뉴스를 보자마자 황급히 내게 전화하였다. 법사님, 뉴스 보셨습니까? 이번에도 예언이 맞았습니다. 영감에 따르면 김정일은 죽기 며칠 전부터 몸이 많이 아팠다. 그는 악화된 건강을 위장하기 위해 외부 노출을 감행하였다. 12월 17일 아침 8시 30분 열차 안에서 급사한 그의 죽음에는 많은 미스터리가 남는다. 나는 그의 사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싶다. 어찌됐건 모든 것이 천명이 아니겠는가. 1994년 김일성 서거 2011년 김정일 서거를 예언했던 때가 문득 떠오른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였던 그들이 사망하면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은 진척이없고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되었으며 미국과 일본은 우호관계를 돈독히 다져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하루속히 정쟁을 중단하고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